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중증 근무력증 환자로서 여지껏 그 24년차 이렇게 중증근무력증을 알면서 내가 그겪었던 점들을 같은 환자들에게 좀 공유했으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다가 전번에 한번 촬영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고 있는데요. 저아내 형님은 응. 자꾸 쳐보다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찍는다고 막뭐라 그래요.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만큼 아프고 고생했던 일을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점들 제가 체험했던 것들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은 저는 청난그 24년 동안을 이렇게 살면서 한 14년 15년 정도는 거의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뭐냐면은 이 근육에 힘이 없어서 걷지도 잘 못하고 힘든 일도 하지도 못하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무슨 일도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전대병원의 전대병원 신경과의 남태승 교수님이라고 그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천미리를 민개를 넣어서 한번 맞고 두번 맞고 네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의 좋아졌습니다. 제가 눈 하, 눈이 자꾸 눈꺼풀이 쳐져서 눈꺼풀도두 번이나 수술했습니다. 을 잘라냈어요. 두 번이나. 그리고 백내장도 수술했고요. 근데 이렇게 환자이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65인데요. 60이 넘으니까 언제 어느 때 어디가 아파가지고 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9년 1월 5일 날은 배가 아파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차를 몰고 가까운 상무병원이라고 강주 상무병원에 있거든요. 응급실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CT를 찍어보자고 찍었는데 대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대장이 왜 터지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터졌다고 해서 가서 수술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장이 다 그걸 개실염이라고 그러는데, 개실염. 개실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누구한테나 개실염이 있는데, 그게 시험하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cm를 잘라내고, 장을 한 번에 잊지 못하고, 한쪽을 빼냈다가, 100일이 지난 후에 다시 개장을 집어넣어서, 항문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이렇게 또 수술을 두번씩이큰 수술을 하고 나니까 맥을 못추겠는거예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도 억지로 움직이고 운동하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막 해야되겠다는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거가 없으면 은 안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결국 고 덜고 하지 못하는데 저는 신용을 해가면서, 해가면서, 이렇게 지금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또, 7월 2021년, 그러니까 올해죠. 7월 23일 날, 갑자기 소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소변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옷에다가 이렇게 실뢰를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핏방울이 한번 보여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니는 그 동네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근데 약을 먹어도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 그랬더니 자기가 검사했을 때 소변검사 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강주에 있는 기독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견서를 들고 갔습니다. 갔더니 응급 그 응급으로 급하게 이렇게 균이 생긴다는거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방광 쪽에 요도 쪽에 균이 엄청나게 많다는거예요 그것을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안하면 은 그것이 번져서 암이 될 수도 있다는거예요 겁나는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코로나 때문에 항생에 치료를 해야 돼 주사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외래로 다닌다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일을 병원에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하고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이 중증 근무력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자기 몸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건강이 좋다고 해서 무리를 하게 되면 꼭 아프게 됩니다. 다른 쪽이. 그쪽 말고도 다른 쪽이 또 아파요. 이게 절대 그러지심하고 조심하시고 자기 몸을 정말로 아끼시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이 막 엉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몸이 아파서 그러한에도 중증근무력증이면 힘을 못쓰고 이렇게 일반 병원에서 가서 중증근무력증이라면 치과에 가도 이빨도 안 빼줍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빼고 오라고 그래요. 그 정도면 이 병이 그 정도로 무서운 난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셔야만 이 자식들한테도 해를 안 끼치고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아파가지고 정신없이 병원에 놓이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들이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뒷바하지그 마누라한테도 그렇고 서로가 해가 되니까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대한 몸을 아끼고 의사 선생님 말잘 듣고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건강이 좀 많이 회복돼서. 다른 일도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최대한 무리를 안하고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제가 중간에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